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1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2 0 0 0년전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을 회상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사망선고를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반세 부르며 연도에서 그를 환호하던 2000년 전의 그 사람들 그러나 갑자기 그 입설로 십자가에 못박기에 십자가 에못박기게해 주셔서 소리 질리던 그때의 사람들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입설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을 다시 못박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었는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깊이 우리들의 심령을 각자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쏟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러나 그런 무거운 돌무덤을 해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 우리 시간 생각합니다. 그 무덤을 찾아 슬피 울던 마리아도 이 시간 저희들이 회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치륵 같은 밤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러나 시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저희들이 이 시간 회상하고자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그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그두 제자들 주님의 부하를 의심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던 그들 그들이 과연 오늘 우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시간 반성하는 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승천하여 영원으로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심판, 지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초의 죄인 자식, 이틀 전에도 해그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지를 찾아서 이주는 왜 죽어야 했는가?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죽으고 돌아가신 우리의 선녀를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였나이다. 나도 늙었으니 이제 이 생명이 죽어서 이 땅에 묻혀야 될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반성하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80이 넘도록 주여주여함을 살았지만은 과연 나의 삶이 믿는 자의 참본이 되었는가? 깊이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단하님께 회2이 백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공교를 해보시옵소서. 깊은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갈 것인가. 각자가 자성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원치 않는 역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 70여 중생들이 지금 이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백만 수천만이 이미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일상의 삶을 멈추고 모두 모두 아버지 하나님여 집에서 속히 이 역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역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역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히 그날이 오면 은다 같이 뛰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1년 이상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고 지난 날에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던 모든 불의한 마음들을 다 이제. 이 코로나와 더불어 다 멀리 쫓아버리고 우리는 참 믿는 자로서 밝은 얼굴로 맑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목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 을 받으며 영원히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새롭게 소송하는 이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초의 죄인 자식, 조브라운 입설로 드리는 니 간구를 하늘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53장 1절에서 5절과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먼저 2사에서 53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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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찾아 다니십니다 아이카 어디 있느냐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찾는 분임을 나타내려는 그렇게 연극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런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빼놓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런 세세한, 것, 세세한 것들을 통해서까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숨바꼭질를 하는 것 속에는 무언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드러난 것과 같이 뱀과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하겠습니다. Total d e p r v y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거나 인정하는 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저주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알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도 어 모를 몰랐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모세는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5대 강령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성경 첫 번째 책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낯익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고난이다 하겠습니다. 또는 예수 순환이다 하겠습니다. 부활이나 또는 예수 탄생보다 훨씬 큰 화제 거리이지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은 예루살렘이 베들레헴보다더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것이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부활절은 하루에요 그러나 사순절은 40일이나 됩니다 고난주간도 일주일이나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는 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매질하고 침을 뱉은 자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의 옷을 나눠가졌고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오래발을 내민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찌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더큰 고난들이 있지요 예수의 탄생마저도 사실은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예수의 고난이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 세상은 그것을 즐거워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자신에게는 그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유한 가운데 갇힌 것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 쌀뜻주에 갇혀 죽은 조선의 어느 왕자 이야기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과 또이 물리적인 한계 가운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갇히셨다는 것. 갇쳐버리셨다는것 그것은 그것을 스스로 그랬건 혹은 남에게서 당했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는 고난 당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2사에서 53장 5절에 보시면 <웃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예수의 고난을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의 고난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교회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부르는가 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장 쉬운 대답이 내 허물이 벗겨졌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내 성처가 나았기 때문이고, 내 죄악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지요. 조금 더 대답을 하라고 허용을 한다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게 영생이 주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 고난의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음을 입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느끼면서 말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에게 복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복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성도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는 복될지 모르겠지만 예수에게는 고난이었다라는 사실 옛날에 어느 영화에서 기독교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였는데 살인범의 손에 엄마를 아, 자식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 있죠 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 끝에 자기 자식을 죽였던, 죽인 였던죽그 범인을 면회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감옥에 있던 그 살인범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살인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엄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엄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살인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허물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의 채찍보다는 나의 나음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지요. 그러한 경향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이사의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을 최우선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순교도 각오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주의가 자기 죄의 용서와 자기 병의 나음과 자기 나약함의 극복, 자기의 구원 여기에 관심한다라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주의를 우리 자신의 구원에 우선권을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초점이 살짝 빗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그 살인범의 구원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간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다는 것,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벗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작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누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쓴 모세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다시 모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해왔던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복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주의자가 아니지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아침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시겠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을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에 힘주어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나 대신에 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아니고 그의 상함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테올로기야 그루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올로기아 그루키스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학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던 신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가 참되게 거듭났을 때에그 참된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십자가 신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개혁자들 이 성경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로마 카드릭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까 내가 구원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것만을 추구해 오다가 갑자기 종교격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점이 바뀌어졌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몸 하나 간수사라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살수 있을지 그리고 가능하면 영원히 살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대신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대로 이 개혁교회의 신학은 이상한 복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테올로기아 그루키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예수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의 진흐리를 다시 찾아간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진실에 접근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한그 근본 원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회를 열고 창세기를 다시 펼쳐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 저주의 결과는 무엇 어땠는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길래 예수께서 그 고난을 대신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넘어서서 십자가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자기 자신의 행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로 옮겨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계획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이 모든 고민 가운데서 벗어나 이미 우리를 위하여 권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관심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